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것은 바로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 입니다 어,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 참 여러가지 많이 만들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같이 만들어 보게 될 썸네일은요 이렇게 텍스트를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썸네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해 보면서 이지쌤과 같이 썸네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썸네일 만들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 제가 이번에 컨셉을 잡은 거는 먹방 컨셉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텍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 불 모양의 이런 PNG 아이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왼쪽 아래나 오른쪽에다가 텍스트를 삽입해야 되는데요 텍스트 삽입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상단 탭 삽입에 가시면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라고 있고요 이것을 선택해서 톡 찍어줍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삽입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가 삽입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기필코 오늘은 먹는다 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글꼴도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운 비빔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매운 비빔밥도 여기서 엔터를 쳐서 매운 비빔밥 느낌표 3개까지 적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줬는데 지금 뒤에 있는 이미지가 너무 밝아서 그런지 앞에 있는 검정색이 생각보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잘 보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일단 텍스트를 그대로 드래그한 뒤에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효과 서식으로 들어가줍니다 텍스트 효과 서식에 들어가시면 일단 색상을 바꿔주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 윤곽선을 삽입해 줄 건데요 텍스트 윤곽선은 실선 색상을 검정색으로 채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 줬는데요 그런데 너무 글꼴이 얇아서 또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에 들어가는 텍스트를 굵은 글꼴 위주로 바꿔줄게요 저는 썸네일에 들어가는 글꼴 중에서 제일 좋은 글꼴 중에 하나가 티몬, 몬소리, 체입니다 티몬에서 배포하고 있는 글꼴이고요 네이버 검색으로도 충분히 찾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꼭 설치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차 저작권에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티몬, 몬소리체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꼴을 좀더 키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매운 비빔밥도 더 크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테두리만 넣어줬는데도 글이 확잘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 효과인데요 그림자 효과를 어떻게 집어넣는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텍스트 옵션 그리고 텍스트 효과에 가시면은 여기에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텍스트 그림자를 들어가서 일단 기본적으로 바깥쪽 오프셋 오른쪽 아래를 선택해 볼게요 선택을 했더니 크게 뭐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효과들을 좀 바꿔줄 거예요. 투명도를 0%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흐리게도 4pt가 아닌 0pt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간격을 7pt 정도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줬더니 느낌이 또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존에 있는 텍스트와 그림자 효과를 집어넣은 텍스트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그림자 효과를 삽입해 줄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아래쪽에 매운 비빔밥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색상을 집어넣어 줄 건데 색상을 그라데이션 효과를 활용해서 삽입해 줄 거예요 텍스트 채우기, 단색 채우기 아래쪽 보시면 은 그라데이션 채우기라고 있죠 이것을 선택해서 색상을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현재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는 삭제해 줄게요 그리고 맨 왼쪽과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색상을 바꿔 줄 건데요 일단 색상을 붉은색 짙고 붉은색 위주로 바꿔 줄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색상은 지금 이 빨간색보다 조금 더 밝은 색상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꿔줬더니 위쪽은 붉고 아래쪽은 살짝 밝은 느낌으로 바뀐 것을 볼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을 응용하면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표현해 줄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매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불 같은 이런 느낌을 넣어줄 건데요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어디에서 구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구글에 Fire PNG라고 적어볼게요 Fire PNG라고 적었을 때 상단에 있는 이 이미지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 중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구분해 주려면 상단에 있는 도구 그리고 사용 권한을 눌러서 수정 후 재사용 가능을 눌러주시면 수정 후 재사용이 가능한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를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간 것을 볼수 있고요 이것을 매운이라고 하는 곳 위에 놓아주시기만 하면 정말 매워 보이는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어떠신가요? 지금 방금 만든 이 썸네일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현재 이렇게까지 만들었고요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왼쪽 상단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파일 형식을 바꿔줄 건데요 파일 형식은 png 형식을 눌러주신 뒤에 제목을 바꿔서 삽입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슬라이드 할 것이냐 현재 슬라이드만 할 것이냐 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모든 슬라이드보다는 현재 슬라이드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슬라이드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저장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을 그대로 유튜브에 삽입하시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런 방식으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유튜브 채널 만드시길 바랄게요.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